천일입니다 음, 1월 1일 어, 잘 드셨어요? 어. 이거 뒤에 어항 보이죠? 어항 보여주려고 천일이면 이제 들었는데 어, 어제 1월 1일 어, 해가 바뀌었다고 어항 청소 싹 해줬어요 응? 물싹 갈고 얘네들 똥 무지하게 싸. 똥 해서 하고 그럼 이이 많은 이 많은 물 이걸 뭐 하냐 집안에 화초, 화초, 예, 겨운에, 나라고 화초에다가 물 줘요. 응? 좀 깨끗해, 원래 깨끗하게 하 했는데 너무 이게 똥이 오래 쌓이면 가스가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못 살아. <웃음> 그래서 지금 잘된게 보라고, 어, 천일이 조금 빗겨 앉았어요. 음. <웃음> 이제 반드시 앉을까요 이제 에고 에고 음. 노인네가 되면 움직이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웃음> 자 음. 대충 대충 앉아서 아유 의자 에이고에이고 오늘 <웃음> <너, 웃음> 오늘은 그 1월 2일 양력으로 1월 2일이고 뭐. 음력으로는 12월 어, 11일이에요. 11일, 1일, 11일. 11일. 그래 경신일, 어, 월요일입니다. 옛날에도 전지한분얘기했습니다만는 이제는 양력과 음력을 이렇게 같이 쓰니까 이제는 에, 해가 바뀌는 것 그냥 양력으로 계산하고 우리 전통 고유의 어, 그 어, 이야기와 뭐 명절 설날 이거 우리 신정을 1월 1일을 설날이라고만 하잖아. 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서로 될것 같아요. 응? 오늘은 이제 해가 이제 바뀌고 1월 1일 어제 누군가 아이고 뭐 저기 생방송 아니에요. 막 그랬는데 <웃음> 뭐 생방송이 에이 1월 1일 1월 시하지, 싶어가죠 저는 요 술이나 먹고 다니겠어요. 친구 만나고. 술 한잔 먹자, 먹자 해서. 그래, 그러면. 술 먹고, 술 먹고, 저녁 일찍 앞으로 그냥 퍼즐로 잤는데. 어, 맞아. 좋은, 좋은 꿈도 꿨어요? 어? 하긴 뭐, 야 꿈은 날마다 꾸니까. 근데 네, 천일은, 이재용이를 처음 봤어요. 이게 제게, 제게 그런 양반들은 전일이 거의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오늘 일어나기 전에 어 이제, 이제 어제 일찍 자다 보니까 계속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그랬는데 이종이를 봤어요. 어뭐아 기... 이건이는 죽었으니까 없고 뭐 이종이랑 그시계 가지고 그 시기도 아마 노렉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이제 뭐 도청장치가 됐네요. 어쩌네저쩌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재용이랑 같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 그거 그 얘기고. 자, 오늘 주제는 이 신년. 남들은 대통령이나 뭐 정관계 유명한 양반들 그 신년사도 하더구만. 응? 신년사. 천일도 한번 신년사 할까요? 오늘 제목은 바로 그겁니다. 이 천일의 신년사. 어? 내용은 뭐냐? 내일 일,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응? 내일, 즉 닥쳐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거나 응? 미리 예단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이제 오늘 신년서 주제예요. 응. 아, 어제 그 말일날. 12월 31일 날, 그 토요일, 서울 제자애가 왔어요. 어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제자애가, 어, 선생님에서왜 했더니, 저기요, 제가 조금, 조 얘기를 하면서, 그 일, 일 앞으로 내년, 그니까, 어지 해봐, 어디 올해, 올해 이제 일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천일이 계셨어요. 그 일을 뭐, 뭐, 뭐, 뭐, 뭐 뭐하러 걱정하냐? 응?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 뜨면 내 뜨면 자연 우연 자연으로 이루어지고 왜 가는 게 우리 제자 길 제자의 일이다 하고 얘기해줬어요 물론 제자와 제작감과 올케 가는 사람과 그러게 못된 짓으로 가는 사람과 다른 것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대가를 받는 거고 인생을 잘 가는 사람 제작일을 잘 가는 사람 제작일 또 자기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주는 사람 다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당한 결과와 대가를 받아요 그게 이런 말이 뭐야 인과응보야 그게 인과응보 응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를 지가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오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천일 얘기로서 네가 한짓 그대로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럼 뭘 걱정을 해 걱정을 한다고 안돼요 천일이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 응? 화를 내고 짜증을 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화를 백 번, 천번 내고 짜증을 백 번, 천번 내라는 거야 근데 내면 돼요. 근데, 화를 내도 안 되고, 짜증을 내서도 안될것 같으면, 그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내면 뭐예요? 천일이라는 얘기 있잖아. 이 내세, 내세만 죽어요. 어? 내세품만 죽고, 내 심장만 약해져. 뭔 말인지 아셨죠? 응? 특히나, 와, 이 천일같이, 응? 잘 걸어가는 그런 제자들 무당들 또 빌고 가는 중생들 응? 덕을 쌓고 가는 중생들 굳이 걱정할 거 없어요 굳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내 처신을 잘하고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시겠어 아무도 뭐라고 안해요 그래서 이천일이 그서울제자의아한데 한 얘기가 뭐였냐 걱정하지 마라, 응? 그냥 걱정하지 말고 너 하는 네 페이스대로 가. 그러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나서서 다 갈무리 해주시는 거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랬더니이 천일의 얘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천일한단한 얘기가 있어요 저분 찾아와가지고 음 이제는 신령님들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다 맡기고 놔버렸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으면은 걱정을 안해야 될거아닌가요 그런데도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여자들이 웃으며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너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냐 <웃음> 야, 한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응? 한 말도 안해 내가 나를 내려놓고 신께 맡기거나 응? 자기 이제 오신 할아버지테 맡기거나 응? 하늘에 맡기거나 이랬을 때는 세상 근심 걱정 그걸 희노해라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 근데 그걸 내려놓지 를 못하고 맡겼다 하는 거는 뭐야 어불성설이지 뭐 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질적으로 내려놓지 를 못한 거지 근데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작점이다 보니까 아직 그게 완전하게, 나, 노치를 못한 거야. 탁! 놔버려야 되는데. 응? 탁! 놔버려야 되는데. 그, 저기, 그, 그 아이가 와서 얘기했는데, 이천일얘기했는제 그, 윤웅식이 그, 학당. 그, 걔가 늘 하는 거 있잖아. 그냥 몰라 하라고. 쟤도 그 몰라 하라고 한대야. 그게 자기가 집중하고 몰입하게, 쟤도 또. 그럼 그냥 몰라 하고 그냥 터나 버리면 되거든. 응? 놔버려. 뭐가 필요야? 아셨죠?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응?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지는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응? 대신, 대신 이건 있어. 노력을 해야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 뭐 하늘에 다 해줄 거예요? 하고 발랑 누워있어 봐. 어 발랑 누워있으면은, 그게 일이 되나? 안 되지. 천일 얘기했잖아. 감떨어지기를 바라, 발랑 누워가지고, 내 입에 떨어져라 하고 있으면 감이 내 입으로 쑥 들어갈 것 같아요? 떨어져도, 감이 떨어져도 절대로 안 들어가. 그 주둥아리로. <웃음> 내가, 감이 떨어질 위치에 싹 맞춰 포인트를 맞춰야지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지. 어? 그냥 있다가 떨어지는 아니라고. 그러면 감이 떨어질 위치에 포인트를 싹 맞춰 가지고 정조준하고 딱있는 그게 뭐야? 내가 그만큼 노력하는 과정이야. 그 과정. 그 과정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 입에 정조든 꼬리인 슝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노력을 해야 한다지, 노력은 해야 되는 거야.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서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신령님, 조상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살펴주실 거예요? 그럼. 좆도 아니지, 아이고, 엑스도 아니야. 좆도 아니야. 도 아니고, 최소 엑스도 아니야. 응. 자, 그, 얘기 나온 게 옛날, 그, 옛날, 천일이 얘기했었나 모르겠는데, 그 좋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응? 아, 만사, 만사, 만사, 분의정이요. 분의정이요. 부생, 부생, 공자, 망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따 그 화면 첫그 대문에 한문을 이 천일이 적어주게 되면 적어줄게요. 만사, 일만만 자예요. 일사 자. 만 가지 일, 만사. 우리 세상 만사라고 하잖아.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만사 분이정이요 나눌 분 자예요. 응? 나눌 분 자. 만사 모든 일은 이미 분이정 나누어져 있고 정해져 있다 하는 얘기에요 모든 일은 만사 분위정이요 응? 모든 일은 다 정해져 있는데 부생 뜰부자에요 뜰부자 응? 생은 날생자 부생 뜬 인생 부생 공자 망이라 공자 궁자, 자 자는 스스로 자자에요 스스로 바쁘다 뜬 인생은 스스로 바쁘다. 이 얘기는 옛날 천일이 어릴 때, 어릴 때, 아마 중학교 때인가, 어? 그 한문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인데,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응? 어디에 나오는 말이지. 공자님 말씀, 이병자님 말씀, 이도자님 말씀, 모르겠어. 응? 그렇지만, 우리 저기, 그, 어디요? 명신부감이나 뭐, 어디? 그런 날다 모르겠다고,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한문 배웠던 그거참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 천일이 되게 좋으셨어요. 어? 자 중학교 때 배운 그거를 그때 그 약을 되게 참 이, 충격적이었고 이 천일이 그대로 딱 받아들였던 게그그 그 철학이었어요, 그 철학. 만사불이정이여 부생공자망이라, 하는 그런 거. 그 얘기가 내일 일을 걱정하는지 말라. 하는 거랑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야, 모든 일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흔히 너 혼자 바쁘게 했지. 연락, 교, 돌아다니기 싫어. 예명 떨어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거야. 응?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하는 그런 거. 그 얘기. 그래서 아마 이 천일은 어려서부터 그 운명론, 운명론에 대해서 이 천일은 이미 심취했고, 응?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운명은 정해져 있다. 팔자는 정해져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와 철학과 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응? 뭔 말인지 아셨죠? 대신, 그, 소두되겠지만, 자기 인생을 잘못 살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죄 값을 받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천일이 제자잖아, 이제. 이 천일이, 명석이 법사라고 하고. 그러면, 제자와 법사로서 울굽게 잘갈 때만이, 우리 신령신명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어, 그래도 이쁘다 하고 다독다독 해주고 챙겨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처들이 안 그래 엉뚱하지 뻘짓만 해 응? 헛다리만 긁어 그러면 시, 신령들께 어떻게 거기다 보을를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응? 어떤 식으로 가든 응? 어떤 식으로 가든 그 대가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반면, 그니까, 러 그, 그, 봐요. 제자, 제자고, 아니면, 뭐, 이게, 열심히 잘 살아줘야 되는데, 자기 인생 뻘짓하고 엉뚱한 짓거리하고 그냥 그저로고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그 중생 어떻게 해요? 뭐, 아, 일이 안 되지. 그래서 저 오늘 보러 왔어. 답답해가지고, 다음에 또이 일이, 오, 잘 될까요? 만약에 엎봤다. 예를 들어서 아빠따 하나를, 그 분양받으려고 신청을 했어. 아, 당첨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겠어그 원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니까 딱 봐가지고, 어, 돼, 안 돼? 하고 답이 딱 나오는 게 뭐야? 자기 운세와, 자기 운세와 자기가 걸어왔던 그 처지가 어떻게 맞물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야. 공부 마찬가지 요즘 뭐 저기 연고대 어? 서울대 여기에 그 수십 학에뭐다 포기하고 다의예과 그걸 다 벌려갔다 그래 가지고 뭐 뉴스 저번에 나왔더구만 응? 우리도 마찬가지 지가 지 공부 잘하고 잘 살았으면 공부하는 공부 안 했는데 대학 가는 그런데 좋은데 좋은 학과 가는 경우 는 없다니까 그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그게 그래. 응? 사필 규정이고, 응? 음? 아셨죠? 자, 오늘 이야기, 아, 개매년, 아, 1월 2일, 경신일 아침, 음, 지금 8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까 8시, 8시 좀 넘어서 떠들었는데, 8시 2 4분이네 음. 그렇게들 명심하시면 돼요. 우리 천일이 신년사, 개매년, 첫 여러분들한테 덕담 바로 그거 오늘일 누구나 알고는 있어요 응? 알고는 있어 걱정해서 일이 안 된다는 거 걱정한다고 풀리지 않는다는 거 알아 알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오잘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는데 저리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 지가 잘 살아놓고 아이고 살펴주세요 이게 맞지 응? 살기는 개떡같이 살아놓고서는 가서 살펴주세요. 뭐, 부처님, 무살님, 하나님, 예수님. 그런다고 그게 되냐고 절대 안 되는 거야. 백날 가서 쌀 올리고 시주하고 헌금하고 해봐. 안 되는겨. 아셨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이제 동지가 지났잖아. 아, 맞다. 그, 어, 입춘. 아, 개묘년 입춘은 보니까 2월 4일 양력으로 2월 4일인가 그래요. 2월 4일 어, 그러니까 명절 지나고 설날 지나고 설날 설날이 그 1월 언제야? 어, 설날이 이, 1월 22일이 22일 22일이고 양력으로 어? 22일이고 입춘이 2월 4일이에요. 중지 지나면 해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자, 이제 입춘이 빨리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었는데, 올해는 늦어요. 참, 그리고 윤달, 윤달, 올해 윤달이 있는 거 아시죠? 윤달이 있어요. 지금 1월 2이다 보니까, 첫일이 이제 첫 방송을 이용하니까 쭈르 얘기해 주는 거야. 올해 윤달, 올해 윤달이 2월달인가, 2월달인가 했어요. 2월달. 2월, 그러니까 음력, 그 2, 2월, 아, 2월, 2월달이 윤달일 거예요. 이건 맞아, 2월달 맞아요. <웃음> 어, 2월달에, 그, 윤달이 껴있고, 대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동지 넘어갔다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새벽에, 들어선 금방 알아요. 벌써 이제 그, 동지 지난 지 일주일 넘어갔고, <웃음> 그러면 아침에 해가 밝아오는 게 금방금방 금방 느껴져요. 응? 금방금방. 금방. 해가 길어지는 게 이제. 자, 예, 잘들 보내시고, 음, 이제, 이제, 이제 개면년, 2023년, 어, 첫, 스타트, 이제, 월요일, 그래 되는 거예요. 잘들 보내시고, 내일 일 미리 걱정하지 말고, 아셨죠? 그냥 오늘만 잘 살아. 오늘만 열심히 잘 사시면 튀어. 아셨죠? 오늘 얘기 기까지 좋은 날 보내시고, 응? 아셨죠? 늘 얘기지만 건강,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 알았죠? 끝까지. 끝. 끝! 야! 이게 또안 먹네. <웃음> 이게, 너, 왜안 먹고 지랄이여? 야! 야! <웃음> 이거, 천일이 가서 저거 꼬야돼. 에이. 이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얘기하나? 아유. 잘 보내세요. 어. Boom. Mm.